수름, 수름, 수름, 수름. 좋아? 수름, 일로와. 수름, 일로 오세요. 수름. 수름. 수름이. 아, 너무 큰가? 수름. 가십니까? 난 내가 일을 해야겠지. i g i o e a t do h n t g n o e a l i e 저번 달에 도자기 원데이클래스 가서 만든 그릇이에요. <웃음> 선생님이 거의 다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만든 거는 이 동그란 볼 빚은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며칠 전에 다 구워졌다고 연락이 와서 받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접시고 보쌈 담아 먹으려고 이렇게 널찍한 걸로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떡볶이를 담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떡볶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장아당 떡볶이 만들어봤어요. 요 전어도 갑자기 끊으시고 <웃음> 요새 그 달랑 치는 술집 열배뭐다니 어젯밤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데미지를 이불 수있을까 이거 정말 사인해야 되는 사 걱정입니다 이 인간 보다더 무서운 게 오늘이 싹다 던데 이곳, 공유를 대고 관리인가? 그, 그, 그, 그, 이태원 클라스가 끝나가지고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줄었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한번 보려고 저는 드라마 볼 때는 항상 <웃음> 등장인물 캐릭터 설명을 봐야 돼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장인물 보고 있어요. 우와 이거 하니까 벌써 다나았네요 이제 하나도 안 아프죠? 네. 오늘 저녁은 쌀밥, 김, 그리고 계란찜, 갓김치, 느타리버섯, 볶음입니다.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저녁 먹으려고요. 아까 정주행 다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보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다시어 이익준 됐어. 미친 새끼. 야, 니이준 잠깐만. 깜빡깜빡하면 지키는 거야. 어, 어, 한다, 한다. 한다. 집사람 앞이니까 상가집에 절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산 지니고 게임기가 도착했는데 음 진짜 딱 3만원짜리 게임기인데 양심 없이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뭔가 조잡스러운 느낌 연결선도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이가 <웃음> 수름이 실밥 풀고 집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메카라는 하루 더 하고 산책은 내일부터 시키라 하셔가지고 메카라를 하루 더 해야 됩니다. 수름이가 살이 진짜 많이 빠져서 의사 쌤이 훈련하지 말고 맛있는 거 일단 많이 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좀 삶아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하이파이 아, 네. 배가... 하이파이 주세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거니까 벌써 이하 형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도 설득했고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자 a l i t t 판이야 i 판 괴판. 내일 a 이출근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난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웃음> 실밥 뽑은 지 하루가 지나서 이네카라를 풀어주려고요 수름이 이제 이제 이거 풀자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수름아 안녕 <웃음> 수름 시저를 사료에 섞어주니까 수름이가 엄청 잘 먹더라고요 마트에서 장보다가 시저 간식을 팔길래 하나 사왔어요 수름 일로 그럼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기다리세요. 그지 기다리세요. 그럼 기다리자, 기다려. 그렇지, 잘 기다려. 캔에다 섞어주니까 너무나 잘 먹네요. 시저 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옳지. 엎드려도 잘하네, 우리 쓰름이. 음. 음. 제가 키우는 여인초에 세이피 올라와서 너무 기쁩니다. 저번에 영양제를 한데 맞아서 그런가 엄청 잘 크는 느낌이에요. 김치를 볶아야 되는데 김치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원래 다이슨 청소기를 하루에 두세 번은 돌렸었는데 수루미가 청소기를 너무 무서워 해가지고 청소기만 보이면 경기를 일으켜서 청소기를 수루미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하루에 한번 돌릴까 말까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수루미가 많이 빠지는 종이여가지고 털 때문에 청소를 하긴 해야 돼가지고 인터넷을 찾다가 막대형 테이프 클리너를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3M 제품이에요. 이거는 소리가 안 나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좋다. 카페트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청소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와우. 방금 굴려봤는데 수름이 털보다 제 머리카락이 더 많아요. 이 아니야. 찌게해 먹으려고 샀던 두부인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 여 가지고 살짝 데쳐서 두부 김치 해 먹으려고 합니다. 어르신때는 못쌌했는데 너무 빨리 넣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못기다렸어요 오늘 저의 저녁은 쌀밥, 대패 삼겹살을 넣은 두부김치입니다. 예쁘게 담고 싶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담겼어요. 띵가, 띵가, 띵가, 띵가, 띵가, 띵가, 띵가, 띵가, 띵가, 띵 산책 가 띵가, 가까가 띵가, 띵가, 띵가, 자 수름, 수름아, 수름아, 일로 와보자. 수름 일라 와. 수름 일로 러일 와. 와. 옳지. 옳지. 일로 다 먹었어?